아씨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아 이거 손은또왜 다쳤어 아, 아, 아. 제가 해드릴게요 아, 진짜 좋아요 어려우시면 놔두세요. 아, 아니에요. 아, 이거 육각 트랜스가 필요한 거네. 제가 집에서 얼른 하고 댁으로 가져다 드릴게요. 이건 기회야. 딱 기다려요. <목소리> 뭐야. 설명수도 안 가져갔어. 뭐야. 어, 그리고. 돌린 다음에, 어. 아, 이거 안 맞는데? 아, 야, 이거 화를 내, 여보, 아 몰라. 아이, 딱 기다리라고 얘기 멋있게 하고 나왔는데, 아, 큰일 났네. 아, 어떡하지? 아! 아, 맞다! 성능의 마이다스의 전투식 형님 부탁이 있습니다. 그래? 뭐, 뭐, 아니요, 조립 좀 해주세요. 예. 어, 어, 예 알았어요. 좀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응. 문꽉 닫아주세요. 예, 형님. 예. 감사합니다. 네. 형님 예, 네, 예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잘 부탁드려요. 네. 고니다 저기. 네. 고마워요. 잘 됐네요. 잠시만요. 이거 저 먹으려고 했던 건데. 드세요. 아휴, 뭘 이런 걸. 아, 그리고 가실 때 밖에 택배 와 있거든요. 그것도 한 번만 조립 부탁드려요. 예 네. 네, 조심히 가세요. 들지는 <목소리> 마세요. 이거 많이 어려운 거예요. 아, 이거는... 뭐... <목소리> 아, 아... 지금 아, 할줄 모르면 완성품을 사던가? 아... 아 네, 에 열정, 열정... 열정... 네. 다 아, 됐습니다. 아, 고마워요. 아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? 잠시만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안에 들어가서 먹고 가도 될까요? 네? 네. 뭐야. 손다 치셨나봐요? 아..아..이거.. 그.. 삼생 동생이 트롤이랑 의자 좀 졸업해달라고 해서요? 이게 뭐..별거 아니에요 아.. 솜씨가 좋으신가봐요 아..솜씨가 좋다기 보다 그냥 원래 뭐든지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청춘은 율증이다! 율증! 율증! 율증! 아..아.. 뭐 요러, 요러, 요런 스타일? 당근 마켓의 미니 선풍기라 오케이 내꺼 하자 미니 선풍기 선풍기 귀엽고 깜찍한 미니 선풍기 제가 할게요 아싸 5천 원 택배로 보낼까요? 무슨 말씀 당근은 직거래죠 지금. 당장 필요해서요 아씨 귀찮게 어디 사세요? 정릉 근처요 어? 저도 그쪽 사는데 잘 됐네요 7시쯤 어딜까요? 네! 그럼 7시 호프집 앞에서 어떠세요? 천 이렇게 그녀와 나의 첫 데이트. <웃음> 저 혹시 사선에서님이? 허나 <웃음> 어, 세상에. <웃음> 와, 아 진짜 신기하다. 아이뭐 이런 우연이 다 있어요? 제가 지금 기분이 진짜 좋아서 그러는데 그 선풍기도 사고 여기서 치킨도 살게요 치킨 좋아하세요? 아, 네 들어가시죠 주세요 이게 잘 되는 거 맞죠? 어, 그럼요 뜨거운 바람 나오고 막 불꽃 터지고 이런 거 아니죠? 몰래 바람은? 어, 네. 아, 알았어 사육 학생 선생님이면 학생들한테 인기 많겠어요? 네, 아, 예 드세요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면 뭐예요?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, 빛이 나는 솔로. <웃음> 아, 아, 봐봐요. 아, 요즘에는 살짝 뭐 날티도 나고, 인스타 이런 데서 뭐 허세도 좀 부릴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, 전뭐 열정만 넘쳐가지고, 별볼일 없어요. 어제 하루 종일 의자랑 트롤리 조립하셨다고 하셨죠? 그거 제거 같은데. 예? <웃음> 쉬. 아, 월세는 2500원인데. 저거 뭐야 거긴 뭐겠어요 하. 2층이랑 4층이지 아,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저 주민들끼리 사귀고 이런 거딱 질색입니다 아,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힘을 합쳐서 한 곳을 바라 보면서 가야지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면 동네가 개판이 나는 거라고 신고해 어디다가요? 몰라. <웃음> 어이 브라더, 내가 만들어준 건잘 쓰고 있고? 예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네. <웃음> 삼영아, 안녕. 삼영이는 저고요. 얘는 삼식이에요. 삼식 동생, 그 화단에 개똥이 장난 아니야? 그거 우리 삼식이 똥 아니거든요. 누가 봐도 삼식이 동이던데, 사명이 건가? 알지도 못하면서. 어, 아이 형님, 2층인데 좀 걸어다니시죠? 하체가 부실하신 거라 아, 야, 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? 나그리 어제 다리 다쳤어. 몰랐구나. 아, 치. 삼식아, 고